맞네. 어? 옷이 많아봤네 옷자는. 달리자. 오늘도 대물을 위하여 옷자 가자. 늦춰버자 그냥. 늦춰버자. 아 인정이지 이거. 아딱 <웃음> 좋다. 도착하긴 했는데 와, 바다에 뭔가 엄청 많은데 뭐지 이게 박도다니는 게 응, 카메라로도 안 잡히네 엄청난데 뭐지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낚시 포인트 첫, 첫 번째 포인트 이야 야, 야 이거 오, <웃음> 어, 파도가 좀 있어 도도 조심 잡 네. 아, 데태에이다 차이 팀도다. 어, 야, 뭐, 그냥. <웃음> <마스크 빼? 웃음> 숨쉬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정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어 아우 이 낚시팀 누구 야야 좋네 오딱 좋네 이게 참 중급점급인데 딱봐도 좋아보이지 않아 다쿠, 도도야 니 라넥스를 쓰고 있대 엑스 다넥스? 반엑스 음, 말도 못해 그래. 예. 아니 파사타이치아니딱구딱구딱구아구 사리추사이버가래 똑빠사이 드. 아니, 추어 아니야. 바야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사이. 사이. 독사 사이 르똑바 사이 똑 사이엔. 응. 아, 아니. 강배 뭐 이 몰라. 미타멧. 타멧. 리롯 스링. 노스링. 메모 그거. 립몬. 아, 타다르치. 우리다 따로 있으니까. 오케이. 떡깔 이거는 한국에서 총알 오징어라고 그러는데 이거로 이제 미끼를 하죠. 회로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미친 듯이 맛있는 그 한국에서 없어면 먹는 거. 자주 자지 먹지 가 니가 니가 니가 니늦니 맞아. 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우가와와와 와. 아 늦춰 맞자. 아, 인정이지 이 아, 딱 좋다. 야. 아뭐그 좋은데? 아, 어, 좋았어. 야. 있는 닭이 안을더니 바로 도망이만 응. <웃음> 어떻게야? 참치 늦춰 맞았어. 응. 야. 음, <웃음> 이제. 저거 이제 이렇게 하는 어. 이제 아 50이 되지. 오, 오, 오, 응? 50. 네 응? 5 바라봤네. 옷자는 야. 형 음. 늦지 나 왔다 들어갔어요. 엑시로는야. 줄이 무자라. 줄이 무자라? 짧아? 네 싼? <웃음> <웃음> 야이 악조건인데 이거 줄이 무자라. 아마봐 몇바퀴 해야 되는지, 둘셋몇 바퀴야? 아, 공파 안에 떡이. 어. 하하 여기 여기 몇 바퀴야? 몇바퀴 세라니까.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아니아니아아씨제 장난 아니네 쭈쭈 끌고 가네 그래? 아어 피치나 야, 쑥스 올려지고 올려지고 당겨지고, 아, 47이. 47, 47? 어, 자, 딱보 그 사이즈, 어, 딱 그러네, 올라오니깐 또. 다시 바라쿠다 할까? 바라쿠다. 러이퍼센. 러이퍼센. 오 바라쿠다. 아 상타체. 아아아아거 어, 어, 뭐야? 다 큰거야? 아니 어, 오늘 빨갛냐 수수! 네. 상고 아, 상타체 바라쿠다. 이야 이거 한 마리. 굴 아니고. 한 마리 꿀다니고세 마리째. 아 아이씨, 너무 이쯤이야, 그치 <웃음> 자, 제대로 꼽아. 제대로 물었네, 제대로 물었어. 아따, 드론, 어. 드론. 어. 드론, 야, 드론, 드론 여러 개안 된다, 야. 나, 나, 받아, 다 어이거만참 숨어 겠네그게으아이제어사타째사타째네번째야 이거 뭐아 어, 요거 좀 크다 요거 좀 아크 어, 성가동, 나오겠다 올라간다. 야아힘좀 써요 이번에. 두번다두번수 들어와. 술 들어와. 어. 어. 어. 어. 어. 아 휴지네. 야연연 어. 연탄에 연탄. 오얘 야. 연타. 야. 어. 야. 야. 아또 아, 제대로 물어보란네 또. 하, 훌륭하네. 산 탔자네 그냥 앉아서. 아자 한마디. 어? 예 말이지. 어 아. 말이지. 들어 간다 <웃음> 야그단한쉬 분, 20분대 안걸렸는데 아 고심하고 있는 우리 도 줄이 엉켰어 입이 쭉 나왔는데? 입이 쭉 나왔는데? 어? 왜 그래? 아? 어? 입이 많이 나왔는데 도두 지금 <웃음> 아니야? 네,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어떻게 그렇 됐네 오케이 주 먼저 사자 그러면 낚시 부터 걸릴텐데? 어, 그렇지 잡아야지 그렇지 이렇게. 다섯 번째는 도도고 네. 어? 네. 아 땀나고 그냥 얼굴 벌겋고? 네, 네. <웃음> 이제 꽃창 앞바다에서 도도아를 박사장에 낚시 대결이 시작됐는데 지금 도도가 약간 입이 나왔죠. 입이 나온 이유가 낚싯줄이 짧아. 보니까 한열 바퀴니까 한5두두두 바퀴 한5터좀 짧은 낚싯대로 시작하고 있어 가지고 입이 삐쭉 나왔어 지금. <웃음> 앉아 버리자. 아... 어때 기분이 좀 느낌이 어때? 아 지금 기분 그 기분은 좋은데 낚시하러 와서 아빠랑 같이 와서 좋지 또 느낌 어때 잡힐 것 같아? 다섯 번째 잡아야지. 삼촌은 세 개째는 먼저 들어갔고, 1점, 1 인정이지. 그치? 지시작한 데가. 아. 지금 도도 낚싯줄 약간 짧은데, 어때? 거기 대해서는. 괜찮아? 도도 읽을 수 있어? 네. 어. 아. 포인트가 다르긴 한데. 우리 선장님도 출조 준비됐어. 어,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웃음> 도도와, 하, 응. 어, 대도. 어, 도 어, 도 어, 도 어, 어, <웃음> 바다 뱀장아. <웃음> <웃음> 야, 바다 뱀장아. 살짝 뱀이 붓어서. 날아갑니다. 월체가 h e h e e